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 족장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인데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순서로 보면 아담이 먼저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찾아와 오신 후에 가라 하면 아브라함은 갔고 멈춰라 하면 아브라함은 멈췄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자면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 중에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가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그 의미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믿어가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혹은 실천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과는 굉장히 그 믿음의 형태가 다릅니다 아담은 어땠나요?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신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원히 살고픈 욕망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담과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이어갔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였나요? 예, 우루였습니다. 또는 우르크라고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그 이전부터 풍부한 농업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농토의 풍부한 관계 시설을 통해서 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밀 생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이루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풍부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수로에서 물만 올라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닷물의 짠 기운이 관계수로를 통해서 땅에 적셔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농토였던 메소프타미아 지역의 농토들이 염해로 인해서 경작을 할수 없게 되었고 밀도 역시 소출을 할수 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밀이 발아하고 또 성장을 할수없은 땅으로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지자 밀을 대체하는 보리를 심었지만 우리도 역시 많이 거둘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옮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나홀도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데라는 고향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서쪽으로 옮겨 가던 중에 그래도 고향을 이들 수가 없어서 가나안과 또어 고향인 우루 중간지점인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작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이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을 근거로 해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우루 지역까지 그 지역의 특성은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달신을 섬기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을 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본토를 떠나라 달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도 이어 하고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데라와 나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까지도 달신의 제사장들이 아니었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이야기는 그 의미가 달신의 아내 이런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네가 태어나면서 누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는데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웠겠습니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얘기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큰 민족이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암과 고의입니다. 암은 원래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이지요. 근데이 단어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혹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특수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특수한 신앙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룹으로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특수한 신앙을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면서 또 똘똘 뭉치는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암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고인은 어떻습니까 이 고인은 그 통치와 영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통치하다는 가번이고 영토는 토리트죠 어떤 삶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삶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제도적인 장치 혹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를 믿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과 하고자 하시는 이둘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그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책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쉽지 않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성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의미와 뜻을 처음부터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해해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했고 행동에 옮겼지요 하지만 아브라함 앞에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성취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현실의 문제는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은 어떤 이론과 실제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태에 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삶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떠나기는 했지만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을 하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근이 그의 앞에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완전히 메마르고 동물들 혹은 기르는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고 이제 가축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하나둘 잡아서 먹었겠지만 끝내는 살수 없는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다른 삶의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쉽게 적응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살아가려고 방편을 생각해 봅니다 결국 끝내 그렇게 하다가 바로에 어떻게 보면 첩이나 소실로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이어를 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20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집트 출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를 시키지요 그의 아내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애굽의 누이라고 속여 자기들의 방법으로 종을 들여서 시바지를 시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하나님은 그때 개입을 하시지요. 애굽에서도 개입하시고 또그 후에 가정적인 불화에서도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하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한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99세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었던 사라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궁금하고 의심이스러워도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적대하거나 이런 말을 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너희 아들 백색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절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불만이 없어서 걸어갔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얘기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 속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의지 혹은 자기의 이성이 부딪혔을 것으로, 부딪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또 마지막에는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정말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걸 본다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괴로움을 겪고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들이 오갔지만 자기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 기에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의미와도 상통되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과 끊임없는 헌신이 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의 연속이며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또 결단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명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삶이 계속 이어져서 그 불순종이 개인에게 이어지며 또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고 절대제국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반대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하나님 혹은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족장사이지요. 이스라엘의 첫대 족장인 아브라함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며 또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말을 준행하고 뜻을 이해해가면서 실천에 옮긴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원하는 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또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겸손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중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파스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팡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안주머니에 평생 양피지로 쓴 글귀를 써서 가지고 살면서 겸손히 살아갔던 사람, 파스칼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